강서구가 아동과 청소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아동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. 아동참여 예산제는 만 9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이번 공모사업 규모는 총 5천만 원으로 문화, 교육, 인권, 환경, 안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됩니다.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만 9세에서 17세까지 아동·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6월 26일까지 강서구청 아동·청소년과, 동주민센터, 강서·청소년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아동참여 예산 제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 소식, 공지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